안녕하세요. 에일리 네틀 부동산 복득 소장입니다. 오늘은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는 대구동구 신안북로 53-361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17개동 1265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 신암 6구역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2023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은 112동과 113동 사이로 만들어질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위치예요. 아직은 저층부를 쌓아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선호도 높은 59, 74, 84 타입의 중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해링턴 플레이스동 대구는 특화 설계 디자인으로 단지 내에 진경산수정원, 숲속정원 등 6개의 정원과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꾸며져 다채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형 대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여기에 전세대 의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통풍과 채광이 고루들도록 배치하였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경무당을 만들어 단지 내에서 자녀들의 교육활동과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좋고 피트니스, 독서실과 도서관,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어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단지 주변으로도 매우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지 바로 길 건너에 시립동부도서관이 있어 책을 좋아하는 자녀들이 방문하기 편하고 바로 옆으로 동부여성문화회관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가족, 친구들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넓은 공간에 신암 청소년 야구장과 바로 옆에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신암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여유롭게 산책하기도 편하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암유타운 구역 중 유일하게 아파트가 대구동구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형태로 단어 그대로 초품마단지로 자녀들의 등하교가 편리하고 이외의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신하중 영진고등학교 등과 117동 단지 바로 앞에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가 있어 우수한 학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더해 단지와 초등학교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어린이집,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어 자녀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인 동대구역이 직선거리로 1km 거리에 위치하고 서대구IC, 북대구IC와 추후에 만들어질 엑스포선과 지하철 순환선인 4호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 교통환경을 갖추게 되고 다양한 개발호재의 중심에 있어 미래가치도 매우 우수한 곳이에요. 이상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더 다양한 매물은 해링턴플레이스 대표 부동산 에일리니틀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3953-1104번으로 연락주세요.